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서 첫 단추가 중요한데 컨텐츠 주제, 관심사, 여러 사람들이 관심이 쌓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된다는 거죠. 주제가 중요하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남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좋아하는 주제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영상을 찍었는데 몇명 안봐요 조회수 안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소울입니다 갑자기 왜 영상을 올리냐고요 바로바로 햄스터에 있는 님의 영상을 보고 적게 처음하면 10분 이상 걸린다고 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셔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영상을 보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공감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공감이 전혀 없어요. 관심사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영상을 보고 교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혼자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